좀 잤어? 응? 좀 잤어? 아까 약 먹고 좀 잤지. 응약 음, 먹고? 응. 음. 무슨 약? 기침해서 아까 병원에서 그때 받았는데 기침해서 기침하면 약 음. 먹으랬는데 기침을 좀 하는 것 같아 가지고. 음. 약먹어응 그러니까 양모니까 이제 좀 기침은 안 하는 거. 음. 아휴. 봐 힘드니까 감수시잖아. 응? 힘드니 감수시고 있네 우리 자기. 아니. 아프다네. 응.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갔다 왔으니까. <웃음> <웃음> 갔다 왔으니까. 못했지 아, 아, 아니 내일 또 가야 되는 거 아니? 야일또 가. 내일 보고. 그러면 또 갔다 와야지. 아니야, 괜찮아. 괜찮아. <웃음> 일단 좀자 오늘 컨디션 안 좋잖아. 아, 그래도 나 먹어서 괜찮았겠지. 말이 괜찮아. 약 먹었으니까. 약안 먹을리는데 음. 기침하니까 음. 안 먹었지. 음. 늦게 자려고? <웃음> 그렇게 늦게 안 잔다니까. 음. 내일 아침에 내가 전화할게. 알겠어. 응 음.